저는 때관련다 안녕 동트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썬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차량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전면 유리는 35%와 측 후면 유리는 15% 농도로 하는 것이 기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짙은 썬팅 때문에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썬팅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썬팅을 하고 난 이후부터 별로 어둡지도 않은데 오토라이트가 수시로 켜지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인데요 나는 괜찮지만 다른 운전자가 오해라도 해서 시비가 생기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오토라이트는 말 그대로 자동 조명 장치이고 이 오토라이트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고 어둠을 감지하는 센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조도 센서야 대부분 그 위치가 앞유리의 안쪽 대시보드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자동차의 앞유리를 통해 투과되는 빛을 감지하고 오토라이트 컨트롤러에 신호를 보내서 켜야 할지 꺼야 할지를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썬팅을 새로 한 후부터 오토라이트가 자주 켜진다는 내용들이 자동차 동호회의 커뮤니티에도 제법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와 같은 증상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짙은 썬팅을 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늘 효과가 생겨서 그런 것이고 광센서가 반응을 하면서 오토라이트가 작동을 하게 되었던 거야 내 차를 보면 대시보드 위쪽 중앙에 오른쪽이 조도센서인데 헤드라이트 스위치 레버를 오토해놓고 조도 센서를 가려보면 2 내지 3초 후에 헤드라이트가 점등이 된 것으로 계기판에 표시가 되지. 내가 썬팅 필름을 5%, 15%, 35% 반사 필름까지 농도별로 준비를 했는데 조도 센서 위에 35% 필름을 올려보면 헤드라이트가 점등이 된 것으로 나오지. 당연히 색상이 짙은 5%, 15%도 같은 반응으로 나오겠지 여기 두 가지 조도 센서가 있는데 이쪽은 아반떼 CN7의 것이고 이쪽은 올류소렌토의 것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지 뚜껑을 벗겨보면 아반떼는 센서가 두개고 올류소렌토는 한개로 되었는데 내가 미리 센서와 동일 위치의 뚜껑에 구멍을 뚫고 투명한 재질로 메꿔서 빛이 잘 투과되도록 만들었어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가 않고 준비물이 몇 가지 있어야 하는데 펀칭기, 미끄럼 방지 패드, 순간접착제 6mm 드릴 비트와 드릴이 필요하고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조도 센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내고 센서에 연결된 커넥터 잭을 빼내고 안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클립 같은 것으로 고정해놓고 빼낸 센서의 뚜껑 측면을 살짝 벌려 벗겨내고 뚜껑의 안쪽 가운데 부분을 드릴 이용해 구멍을 뚫어주고 컨칭계 구멍의 지름이 대부분 6mm이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뚫어서 동그랗게 된 부분을 챙겨놓고 센서의 구멍이 뚫리는 곳 위쪽에 끼우면 딱 들어맞고 센서 뚜껑의 안쪽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건조시키면 끝나는 거야 뚜껑을 다시 덮고 커넥터 잭을 연결한 다음 끼우면 끝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35% 필름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어때? 헤드라이트가 점등이 되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자칫 밝은 대낮에 켜지는 헤드라이트의 불빛 때문에 앞쪽 차량의 운전자가 오해를 하고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내 차도 같은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눈여겨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